<목소리가> 아, 이거 형님 풍차 려아 이거 맞아 이게 단기 좀 경기장 있어 아방한 데도 그냥 누리나아예 어, 안녕하세요 아, 돌아가 돌아가 너무 밀려 대열이고 뭐 없고 그냥 막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쫄랭이 아빠 소리아빠지? <웃음> 아무튼, 예, 소리아빠입니다. 오랜만에 솔투 나왔어요. 포천 가는 길이고요. 어, 뭐지? 아만, 견인 차라도 빨간불은 아니지 않나? 오늘은 소리엄마가 컨디션이 좀안좋아갖고 못할 것 같아서 사모님 병수발 들고 있을까 했는데, 아,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갔다 오라고! 어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! 가 달리고 오라고! 혼나고 만나가지고 어, 아마 추천 가겠지? 사실 어, 어제까지 어, 경기서북부쪽에 비온다는 일기예보 있었거든요 그래, 약간 걱정했는데 근데 비와도 탈락을 그랬어 비오디포 타면 되지 뭐 언제부터 우리가 비 따지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 이추미씨 감사합니다 <웃음> 가로수 단풍 든거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쁘게 동그랗게 생겼네 와 너무 이쁜데 가로수들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어 좋다 좋다 이렇게 좀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게막 너무 이쁘네 아름답네 행복하네 아유, 또 구글 어시스턴트 떴던데 <웃음> 소리를 좀 지르면 구글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<웃음>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 에휴, 나도 좀.. 일어나야.. 그 안개인가 구름인가? 오... <웃음> 여기서 우회전 조심조심 살살살살 근데 조심해야 돼 튀어나오는 차 있을 수 있거든 어 <웃음> 잘못 왔어 <웃음> 아까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봤던 그 길로 갔어야 돼 <웃음> 아이 바보 <웃음> 그러나 결국 다 만나게 돼 있다는 거 조금 돌면 되지 뭐 거의 다와 가는 거 같은데 네, 저기 쏜다용 오토바이가 보이네 보이네 <웃음> 안 보이시나? <웃음> 봤다 이제 아이시씨들 갑시다 아이씨들 가시다 아이씨들 가입시다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아 바지 하나 오형 어떻게 군방 알아붙지? 성민이하고 똑같은 바지 색깔만 달라 어 아, 표할까 지난 지진난주에 와가지고 경방산 어땠어요? 아니 그 아침에 그 많은 델 돌았다고? 아우씨나그이비막 미끄럽고수북해 그냥. 갔다가한 어, 두세 번 털렸지, 티가. 아주 쫄깃쫄깃하더라고. 아. 쫄깃쫄깃하지? 어우, 시장이 쫄깃쫄깃. 완전히 깜놀했잖아. 네, 임도는 혼자 가면 안 되겠던데. 사고 나면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, 혼자 가면 안되겠아 그러니까 더 쫄려. 어, 어. 뭐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쫄리더라고 여기가 아. 사고가 났대 갈비뼈가뭐 하나 부러졌나 혼자 나가갖고 혼자 사고가 나니까 사이드박스 박살나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짐이 막 도로에 떨어져 있는 거를 그 와중에 그 몸으로 그걸 다 수습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 방법이 없지 어 방법 없지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렉카차 같은 거 와갖고 이제업무가 해서 가잖아요. 아 근데 오도 바이는 보험료 낼거다하고하 는데도, 아, 진짜 조심 해야 되그 뭐야? 그냥 뭐야? 그 뭔가?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형님 통차 한번 돌려볼까아 이거 아아장기점아 당기점 당기점 너무 시했어 하하하하 이럴 여기 어? 어디 오토바이 있나보다 어. 세나 연결되려 그러네 메시잖아요 어 이렇게 달리다가 딴 쪽에 이 근처 한 1, 2km 이내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걔들도 메시 쓰고 있으면 아 어, 연결돼? 어. 이렇게 소리가 챙킹 어. 거릴 때가 있어 어? 그래 어 뚝뚝 끊어지면서 그러면 아, 어. 그 어디에 오토바이가 어. 있는 거야 <웃음> 800 GT였던 것 같아요. 저런 오래된 기종 타는 것도 왠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. 어, 그래서 800 GT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. 아 그래요? 네. 몰랐네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저 분이 들었으면 기분 나빴겠다. 네, 기분 나고 단종 안될거 아니오? 뭐이이 아저씨 어디로 갈 거야? 이제 밭에 자르 갈까? 이리로 갈까 부채도사가 일로 가네 어, 부채도사가 이리 갑니까 저리 갑니까 어, 그래. 직진이다 네. <웃음> 아또 세월 남았어 여기서 아 그래 부채도사가 <웃음> 부채도사. 맨날이야 <웃음> 아못 아.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들었네 <웃음> 아. <웃음> 아이, 못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형 부채도사가 뭐예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. 아. 샤나이 사나이 아고 많지 아 지겨웠어 그노래였아 <웃음> 바로 내가 사나이 사랑 뜨겁게 내가 사나이의 좋아요 아 멋지 사나이 어디다 될까 어디다 될까 아라인티아라인티 네닭갈비집 많은 거 보니까 춘천은 춘천이구만 청나무 바로 들어갈 건 아닌데 아니 뭐 메뉴를 형이 편한 걸로 나 뭐라도 다잘 먹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나 사람 많고 대기가 좀 많네. 자, 우리 소양광 공원 에 한번 올라갔다 오시다. 네, 그럽 시다. 이쪽은 한 번도 안 가봤지. 네. 여기도 와인딩 괜찮아, 재밌어.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? 화장실 볼 수밖에. 여기 화장실은 화장실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. 갔다올게요 저희 건물까지? 어, 어, 갔다올게아와어 <웃음> 왔어? <웃음> 왔어? <웃음> 아 힘들어 아 <웃음> 힘들다 여기는 음, 횟집이고 목층 가정식 백판 뭐 먹을래? 닭갈비 먹을 거야? 아니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식 백반 여기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? 네 좋아요. 아 맞아 맞아. 가락재로? 아, 가락재는 지키는 애들. <웃음> 아. 가락재 들렸다가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가락재는 음. 다음에 성민이랑 와요. 그래요 저. 그냥좀 그래, 남겨놓자. 아 여기가 구봉산이구나. 아 구봉산 산토리니. 아, 아 거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. 다들 다양하게 섞였네 그니까 엑시처리코뭐 아빠한테도 그냥 나오네. 들어가려고 지금 거거든. 땅 막힌 아 아, 0대 그냥 우리로나오네남는사람들어가려고 지금 저러는거거든남의가하하고어라게 아, 가어가는데게 아, 내가 이떻게 아, 게막혀있어데가어가어가어러니까 내가 어어갈 거야, 저가 어떻게. 아, 내가 어 아, 가어고 그래, 내들 아, 내가 어만 돌아가세요 <웃음> 안돼 틀렸어 돌아가라고 아, 끝이 없어 네, 그러게 아니 나, 난, 오늘 남이서부터 사 있나? <웃음> 아안녕하세요 예, 네, 조심히 네안녕하세요 이따 어, 나갈 때 걱정될 텐데요 없으면... <웃음> 근데 여기 길 되게 많이 막혀요 그냥 빠져서 나가세요 건너해킵니다참어때요 도와줘 는건데요건너니다 언제 가요? 아 진짜 못가겠이러 우린 여기 우측으로 네? 이게 그... 세나... 아 오픈! 에 뜬금없이 연결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아까 오토바이 지나가니까 문제가 이 사람들 있고 단차선 일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어 어 빠지지도 못해 있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린다 어. 아이고야 겁나게 아. 길고 겁나게 괜히 <웃음> 죽을 수어 이건 2시간 각이야 아래데 해줄 방법이 없네 <웃음>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간 각이야 와 진짜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130인가 나오더라 아예 안녕하세요 아,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너무 밀려 두 바이라도 그거를 들고 가긴 힘들어 <웃음> 다리를 왜 저렇게 타지? 누워, 얘는 누워있네, 누워있어. 아, 이렇게 이 누워있어. 저게 원래 저기가 발판이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기 아니고 밑인데 발, 거기다 위에도 올려놓고 있는 거야. 어플레션이 내, 내 어플레보통 신수를 크게. 아이고. 북한이 되게 재밌어 이거. 어, 북현에도 그러더니. 어, 아. 주 아저 아메리칸 스타일 튜닝 해놓은 거 너무 재밌는데? 옷. 응 아니 근데 응. 대열이고 뭐고 없고 그냥 막, <웃음> 막 우재비로 가 <웃음> 응. 투어 갔다 올때이 터널들만 들어오면 다 왔다 아, 이런 느낌이야 아 맞아 실제로 그렇게 돼요 <웃음> 코부가방 너무 귀엽다 저거 <웃음> 그러니까 꼼돌이 아유 귀여워요 아저씨 음. 가서 톡 할게요 오늘 재밌었어요 어. 형님 조심해 그래. 조심히 그래. 들어가요 아아 어. 됐습니다 네 가세요 어.